내 네, 차는 내일관리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일반적으로 왁스를 선택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내 차의 색상에 맞는 왁스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보통은 모든 색상에 적용되는 왁스가 대부분이고 그런 왁스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왁스도 조금 사치스럽게 디테일하게 선택해서 내 차의 색상에 맞는 왁스를 알아보려고 그래. 동티뷰, 오늘 윤생이 준비한 디테일링 왁스는 영국 제품으로 도도 주스의 하드 왁스, 블루 벨벳과 다이아몬드 화이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 도도주스에서는 다양한 왁스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를 알아볼 거야. 우선 이거 블루벨벳 왁스. 이름도 고급스럽지. 이 왁스는 어두운 색상 차량에 맞게 설계된 왁스고 주로 블루, 블랙, 그린, 퍼플, 다크 그레이, 다크 메탈릭처럼 어두운 색상에 잘 맞는 왁스로서 특성화돼 있어. 그리고 이거 다이아몬드 화이트 왁스. 동투뷰 도도주스 왁스 이름들이 하나하나 아, 이런 식으로 나름 용도에 맞게 고급스럽게 붙여져 있는 것 같아. 더. 이 왁스는 밝은색 계열의 차량에 맞게 설계된 왁스로서 화이트, 실버, 또 라이트 메탈릭, 탄 컬러, 그러니까 열분 브라운 같은 색상에 잘 맞아 그래서 오늘은 왁스 시공을 해볼 차량을 두대 준비했어 어두운 계열의 검정색 티코 차량 그리고 밝은색 계열의 화이트 BMW 차량 이렇게 두 대의 차량에 시공을 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동투유 우선 블루 벨벳 왁스부터 시공을 한번 해보자고 뚜껑을 열어보면 색상은 역시 블루 칼라이고 성분은 역시 카나우바 왁스라서 1등급 카나우바의 함량이 35% 정도로 높은 편이고 어두운 밀라 왁스와 몬탄 왁스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인데 여기서 몬탄 왁스는 갈탄에서 얻어지는 그 광물성 왁스라고 하더라고 블루벨벳 왁스 역시 사용 방법은 다른 왁스와 큰 차이가 없고 어플에 발라서 도장면에 시공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버핑 타임을 주고 타월로 버핑을 해주면 돼 동투뷰 이렇게 블루벨벳 시공을 해보았는데 보는 것처럼 리플렉션도 그러니까 차량 도장면에 빛에 반사되는 정도 즉 반짝임도 상당히 좋은 편이야 설명서엔 리플렉션보다는 방어성 그러니까 오염이 덜 되게 하는 것에 특성화된 왁스라고 했는데 리플렉션도 괜찮은 것 같아 동투뷰 받수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물을 뿌려볼까? 그래 보니까 역시 발수도 좋고 비딩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네 동트뷰 그럼 다음은 다이아몬드 화이트 왁스를 한번 시공해 볼까? 뚜껑을 열어보면 색상이 그냥 내추럴한 연한 베이지색이고 역시 카나우바 왁스로 성분은 백색 카나우바를 주재료로 쓰고 코코넛 오일로 만들어졌대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고 광물성 오일인 블루벨벳하고 차이가 있네 이 왁스는 강력한 보호력과 지속력이 특징이고 왁스를 얇게 시공해도 비딩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나와있어 사용방법은 블루벨벳 왁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되고 동티뷰 보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화이트 왁스도 리플렉션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네. 이름처럼 밝은 색의 반짝임을 좀 더해주고 차의 도장면을 강하게 보호해주는 느낌도 들고 이것도 한번 물을 한번 뿌려볼까? 역시 다이아몬드 화이트 왁스도 발수력이 확 상당히 좋고 비딩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 동티뷰 이렇게 오늘은 블루벨벳과 다이아몬드 화이트 두 가지를 선택해서 조금은 디테일하고 약간은 좀 사치스럽게 작업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내 차의 색상에 맞는 왁스를 선택해서 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하여튼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